일행수님께서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또 하필이면 나까지 불러대냐 라고 제가 이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외식도 필요하고 별식도 필요하니까 한번 꼭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에 꼼짝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2600여 년 전에 인도 땅에 오셔서 당신은 인도인들에게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모든 인류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안겨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분이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인 셈이죠. 어, 도대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우리에게 희망의 선물이라고 준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경전상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서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향하고 가르치고, 또한 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한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벌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옛사람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경전에 담고 있을까 사실은 그 의미를 꼼꼼히 천착해보면 천상천하유하독존 삼계개고아당한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선언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생동안 하신 일이 뭘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우리 우리에게 와서 주신 선물이 뭘까 했을 때에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또 용해시키고 용해시켜서 요약하고 요약한 한마디가 부처님의 탄생계인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이길래 인류에게 희망의 선물이 될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두 가지 물음을 묻고.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았다고 할수 있을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괜찮게 살았다고 하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두 가지 물음을 갖고 사실은 우리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 인도 사람들은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살았을까 물론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아주 단순하시, 단순하게 압축해보면 첫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야 인간은 신의 종이고 노예야 라고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또 있죠 또한 가지는 인간은 정해진 팔자대로 살아야 돼 정해진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은 전생에 지은 죄업대로 살 수밖에 없어 신의 노예다 운명의 노예다 죄업의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면 인간은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해 갈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무슨 수를 써도 신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정해진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고 전생에 죄없대로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고 한심한 존재이고 그리고 특히 바닥에 밑바닥 인생들 인생들은 그러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으면서 살수 없는 게그시대 길리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 오셔서 인간이 그런 조,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줄 알고 형 형편없는 존재라고들 다들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에서 곰곰이 살펴보니 이건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냥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온 열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이거 뭐 시간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들어보면 그말 한마디가 아 인간은 굉장한 존재야 이런 얘기인거잖아요 대단한 존재야 그리고 훗날은 인간은 본래 부처야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인간이 천상천하유아 독전으로 표현되듯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신의 뜻과 관계없이 정해진 사주팔자와도 관계없이 쌓이고 쌓여있다라고 하는 전생의 죄악과 죄업과도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본인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기만 하면 행위한대로 즉각 본인의 뜻한 삶이 창조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본인의 뜻한 삶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고 동의가 안되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가 아마 그래도 우리 일행스님이 저를 여기에 불러낸 것은 사기꾼이거나 도둑놈 같았으면 불러내지 않았겠죠 그래도 도법스님 좋은 스님이야 훌륭한 스님이야 그러니까 불러냈겠죠 5천만 원인구가도법스님은 대단히 훌륭한 스님이라고 알고 믿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환호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뭐죠? 즉각 거짓말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사기를 치면 즉각 사기꾼일 뿐입니다 욕설을 하면 즉각 욕쟁이일 뿐입니다 반대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면 즉각 부처님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창조해 갈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이점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듯이 그대들도 당신들도 천상천하 유아독종으로 독존으로 독종으로 인정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죠 우리 모두가 존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대리하고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삶을 살때 우리는 인간다워진다 인간다워진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을 주체로서 삶을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가는 주체로서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활화, 생활화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부처의 존재로 만들게 하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화롭게 살게 하고 우리 모두의, 모두가 희망찬 존재가 되도록 합니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 있는 행위도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창조해 갈때 진정 부처님 오심을 잘 기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당당하게 천상천하유하독존으로 살겠노라고 스스로 선언할 때 부처님이 보시면서 허 어, 그놈들 참 똑똑하네 정말 자네들이 그런 거 보니 참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네 부처님이 기분 좋아야 우리가 생일 잔치를 잘했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은 노예의, 노예의 신세에서 주인의 신세로 환골탈태했다 그리고 본래 부처로 거듭거듭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각과 확신으로 부처님 오심을 맞이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부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확고한 자각을 갖고 뚜벅뚜벅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시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